안녕하세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 윤성구 센터장입니다 여러분 환경부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플라스틱 사용줄이기 고고 챌린지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얼마전에 꼭 일주일전에 시흥 에코센터 송현옥 센터장님으로부터 후임 릴레이 주자로 지명되어 본 챌린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,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하나있죠 어, 각자의 그 일인들의 실천들이 거기 힘을 보태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만 어,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경우 저도 쇼핑할 기회가 있잖아요. 뭐 약국서부터 어, 주부들이 보는 장보기도 저도 할 때가 많고 어, 제과점이라든가 이런 데 쇼핑 볼때 항상 아참 나한테 장바구니가 없구나 하고 이렇게 깨닫고. 어, 불편하니까 할수 없이 비닐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, 받아놓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. 앞으로 저는 어, 준비를 잘해서 다시는 어, 그 일회용 검은 비닐봉투든 다른 비닐봉투든 불필요한 어, 비닐이나 플라스틱 포장 그 상태에서 어, 쇼핑을 하지 않도록 물건을 받아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거부할 것 어, 일회용 어, 비닐로 어, 포장재를 거부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어, 실제로는 어, 에코백들이 주변에 없어가지고 할수 없이 자기 함유를 하면서 그, 일회용 그 비닐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. 그런 일이 없도록 어, 가방과 어, 제가 타고 다니는 뭐 자동차라든가 사무실이라든가 집이라든가 주변에 그 동안에 묵혀왔던 사실은 에코백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들을 세트를 항상 준비해 놓고서 언제 어디서든지 어, 에코백을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회용 비닐봉투를 안 받고 어, 앞으로 에코 장바구니를 잘 많이 확실하게 활용하고 이두 가지를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그 릴레이 주자로는요 어, 저는 어, 사단법인 그 반디학교 준비위원장이신 김성근 위원장님과 어, 또. 사단법인 자연버연구소 모창길 소장님 그리고 인천환경교육센터 이미숙 국장님을 어 추천합니다. 이렇게 지명된 세 분은 어 이후 어 일주일 이내에 이렇게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지 않아야 될것한 가지 어또 열심히 해야 될것한 가지를 어 정하셔서 동영상을 찍으시고 올리시면 되겠습니다. 어 플라스틱 사용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독성 화학물질의 사용이 완전히 추방되는 그날까지 고고 챌린지 우리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.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